옛날 통닭 먹을까? 비비큐와 가마치에서 사다가 똑같은 두 마린데 가격은 2배 과연 맛도 2배 일까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입니다 오늘은 비비큐의 파더스치킨이랑 가마치의 옛날통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치의 옛날통닭은 포장기준으로 두마리에 13,000원 BBQ의 파더스치킨은 포장기준으로 두마리에 26,000원 그래서 가격이 두배가 된다 그래서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볼게요 오히려 가마치가 좀더 커보이기도 하고 그럼 얘가 좀더 커보이거든요? 얘가 훨씬 묵직하긴 해요 좀 복불복인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마치 먼저 요거 옛날 통닭 뜯을 때 다리 뜯는 법 아시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여기만 이렇게 쏙 빠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 사이로 엄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요뼈 있는 부분 있죠? 같이 잡고 뜯어주면은 이렇게 뜯긴다. 좀덜 익었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마치는. 와, 근데 가마치 진짜 매콤하다. 약간 BHC나 이런 데서 파는 핫 후라이드 같은 느낌? 비비큐. 먹어볼게요 일단 다리만 먹었을때는 저는 가마치가 더 맛있는데? 마늘보다? 그럼 여기 가슴살을 한번 뜯어보면 어떨까? 염지에서 비비큐 특유의 그 약간 염지향 있잖아요 고그 향도 나고 이번에는 가마치 의 닭가슴살 가슴살은 비비 q 압승이다! 진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닭가슴살 먹을 때 느끼는 그향 있잖아요 그 향이 얘는 좀 나는데 얘는 안 나요 튀김옷은 둘다 바삭한데 BBQ가 좀더 감칠맛이랑 다채로움이 좀더 있긴 하다 그럼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다른 맛인 것 같거든요? 깔끔 이번엔 가슴살 이 와사비의 맛이 뭐 전체적으로 다 나는 건 아니고 그냥 위에 이렇게 히끄무리하게 뿌려져 있는 여기서만 나네. 사실 옛날 통닭 두 마리에 26,000원이면 확실히 선 넘은 가격은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마늘도 좀 뿌리고 와사비 시즈닝도 좀 뿌려가지고 그래도 비싼 값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한 느낌입니다. 염지, 부드러운 거, 튀기는 스킬 엄청 훌륭한데 가격이... <웃음> 두배돈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옛날 통닭 먹고 싶다 가마치 그냥 드시고요 <웃음> 그냥 후라이드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비비큐 황금올리브 이런 거 시켜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 메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